찬이의 브이로그 버 이런거 빨리감기로 해야 제맛인데 뭔지 알죠? 그 유튜브에서 보면 뭐 브이로그 같은거 어 누나 잘 나오는데? 완전 완전 장난 아니에요 잘나온다 머리가 바뀌는 가정을 찍고 있습니다. 제가 사실 이 지금 목에 찬거 저희 강아지 루비 루비 이제 그 가슴줄이거든요. 루비 목줄이랑 가슴줄 연결되어 있는 게 있는데, 그그 그 목에 거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고 루비도 털이 하얀 색깔이거든요. 근데 저도 염색을 해가지고 루비 같은데? Yeah <laughs> 봐봐! 봐봐! 와, 봐봐! 봐봐. 여기 보면은 응. 어, 그렇다면 카차이 누구입니까?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해요. 총알 <웃음> 바지. 총알 바지, 총알 바지? 아, 에서 총알 바지를 맛보여